네, 미라크램 앰프는 어, 마이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래방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어,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미라크램 M900H 무선 마이크 세트고요. 수신기 하나에, 어, 그 다음에 핸드마이크 두 개가 어, 제품을 구매하실면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. 우선 이 마이크 단자를 앰프 마이크 입력 부분에 꽂아주시고, 마이크 전원만 켜주시면, 연결이 끝입니다. 이상, 이상 해서, 아, 하나, 둘. 이런 식으로 바로 손쉽게, 간편하게 연결이 됐고요 에코를 또 올리시려면, 앰프에서 에코 조절을 하신 다음에, 이거는 뭐 사용하시는 분 취향에 맞게 조절하셔가지고,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아 하나 둘 하나 둘에코좀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아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이 상태에서 이 앰프가 스마트폰하고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래반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노래방 어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반주를 찾아가지고 재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미리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은 상태고, 유튜브에 그 노래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, 이 상태에서 재생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어, 노래 반주에 맞춰서 즐겁게 니다 아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감사합 하나 둘. 감사합니다.